처음으로 내가 왜 유학을 오게 되었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시용무용학과를 다녔잖아요. 일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제가 진학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었다.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이돌이 될 얼굴은 아니란걸 알아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 1학년 때그 꿈을 접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정할 건 인정하는 성격입니다. 잘못은 인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연예인 될 얼굴은 아니다라는 것을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꿈을 바꿨죠.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과 교사는 음, 좀 지루해 보였어요. 뭔가 되게 극적이다. 뭔가 지루해 보였죠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교수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교수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교수라는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학사 석사 박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이직으로 학사에서 4년제를 가야 석사를 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리서치 결과 연극영화학과로 갈수 있는 학교들은 더 초이스가 많은 거예요 신흥무용과로 진학했을 때도 초이스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게 연극영화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기도 했었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사실은 뮤지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웃음> 근데 다 떨어져가지고 연극영화학과에 갔어요 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시용무용학과에서 연극학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랬지 연극영화학과 준비하면서 전 진짜 연기하는 사람들 리스펙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깨달았어요 솔직히 춤 이외에는 다른 예술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모든 예술을 리스펙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연기예요 연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춤이라는 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래를 들어 이게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연기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을 줘야겠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연기는 이걸 하나를줘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랑 안 맞는 예술인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안 그냥 입시를 했어. 했는데 나는 이미 6개월 동안 연기를 <웃음> 배워버렸지. 대학교는 가야 되지. 꿈은 교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김우현. 너는 만약에 이번 연도에 연기 전공해서 모든 학교에 떨어진다면 너는 아예 그냥 연출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야 된다. 아니면 다시 뭐식무영화과를 준비하던 아이 과를 바꿔야겠다 이건 안 맞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서 연기를 전공하고 실기 시험을 보고 여러 학교에 지원했지만 대기 뜬 것도 있고 대기가 안 떨어진 것도 있고 결국에 용인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연극영화학과 20기 연기 전공 김우현입니다 <웃음> 이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 뭐냐 잊어버림 3순위에요. 대학교. 아, 맞아. 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했는데 내 3순위가 연기였단 말이지. 1순위가 뮤지컬이었고 2순위가 춤이었고 3순위가 연기였어. 너무 어려웠거든 나한테는. 아까 말했던 그 설명이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뮤지컬학과도 넣고 연기학과도 넣었는데 연기학과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학사만 연기 전공으로 하고 연기도 종합예술이니까 배우면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1년 동안. 근데 버티면서 무용학과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회에 아직도 그럴 거예요. 한국은 유명한 인서울 그리고 북립학교들은 웬만해서는 실용무용학과를 정식적인 학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종대학, 세종대학교가 있다면 실용무용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세종대학교 콘서바토리를 간다거나 명지대학교 실용무용학과를 가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실용학과가 있는 명지대학교 소속의 콘서바토리 같은 느낌의 학교로 가야 됐어요 하지만 이 학위를 따서 솔직히 성적도 열심히 관리하고 인서울에 그냥 연극영화과가더 뭔가 네임밸류가 전 네임밸류를 되게 많이 따졌었어요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네임밸류를 굉장히 많이 따지니까 결국엔 연극영화과를 준비해서 1년 동안 용인대학교에 다니, 다녔죠 제 마음속에서 춤을 추고 싶으니까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연기학과에 내가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춤추는 애들만 보고 있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 1학년 때는 전과가 안 된다고 하길래 2학년 때 전과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용인대학교에서 무용학과에 재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기에도 실용 무용 비슷한 전공들이 있어요 하지만 베이직으로 어, 현대무용, 재즈댄스 제가 하던 춤이랑은 약간 다른 춤이었죠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전과를 하기에는 전과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과를 하는 사람들의 에티튜드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다른 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그 학과를 위해서만 와서 합격을 해서 그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전과를 한 친구들이 왔을 때 반가울까요? 물론 아무것도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은 소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는 전과 했으니까 실력이 좀 그렇겠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뉴욕에 가서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에 가서 1년 동안 춤만 미치도록 배운 다음에 전과를 하자. 준비가 됐을 때 하자. 물론 그때 1학년 때 너무 연기가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로 떠납니다. 근데 뉴욕을 봤어요. 뉴욕이랑 나랑 너무 잘 만났어요. 뉴욕에서 연기 수업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에 제가 다음에는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디오를 미국 춤 유학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튼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에서도 연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 여기 미국에서 가르치는 연기 스타일이 너무 나랑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기하는 교수가 꿈이 아니라 공연 예술에 관한 이론을 알고 관찰하고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의 연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가 이 비록 연기를 못할지라도 더 좋은 안목을 가지고 이 학생을 이 학생을 내가 이렇게 향진을 시키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도시는 저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인종이 뉴욕에 모여있으니까 시야가 너무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의 들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 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에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한국에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뉴욕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한국인 최고 이런 마음에 느꼈거든요. 한국인은 진짜 대단해요. 한국인들은 진짜 열심히 살고 끼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재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뭐가 문제냐? 닫혀 있는 마음이 문제야. 닫혀 있는 마음들과 국한된 시야가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닫혀있어요. 예술이라든가 모든 게 닫혀있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지. 내가 선구주자로 그거를 열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용인대 학교를 때려칩니다. 용인대를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 용인대 정말 좋은 학교고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용인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없었어요. 다양한 인종을 보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보고 그걸 보고 받고 감각이 생기고 이것들을 정보를 종합해서 이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용인 대학교는 용인에만 있으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학교는 너무 좋아요 연기 전공인 학생들 너무 추천해요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뉴욕에 오게 됐죠.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연기라는 전공은 기본적으로 읽기가 기본이에요. 읽기가 기본. 대본이 기본이야. 난 연기자야. 근데 읽지 않아. 그럼배우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본이 있어야 연기를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리딩이 있어요. 만약에 연극영화학과를 준비하시는 한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잡고 일단 해외 유명 작들은 다 읽고 오세요. 다 읽고 오세요. 응. 다 읽고 와야 돼. 그냥 다 읽고 와요. 그냥 셰익스피어, 안톤 체어프 슬랍스키 그냥 다다 다 읽고 오세요, 그냥. 여기서 원서로 보잖아요. 멘붕 옵니다. 내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에서 읽었어도 미국의 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로미오와 진리엣을 한국어로 읽었는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 그걸 보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 전공을 만약에 유학을 오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모든 유명한 작품은 다 읽고 오세요 리어왕 그냥 다 읽어요 그냥 다 읽어 그냥 다 읽어 그냥 다 읽어 무튼 그렇게 해서 유학이 오게 됐어요 갑자기 먼 산으로 왔지만 그렇게 해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우연히의 파란 만장 뉴욕, 뉴욕에서 뉴욕을 온 스토리. 끝.